이 양육하려는 그런 주도권을 누군가가 택했다면, maybe another Hemingway would have been given the world another. 네, 아마도 이런 다른 Hemingway, Faulkner 이런 이런 다른 애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네. given the world another library 그런 장인 장인들의 그런 도서관 책책서적가 네. 주어졌을 것이다. 네, 그러면. No, I don't k o w what I'm s a y i n No, I o n t k o w r a m y g 3, y e 3, the power 3번. of gaining a positive perspective i yourself.